안녕하세요 K군입니다. 결혼을 한 남편들이 명절이 되거나 가족 모임이 생기면 아내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뭐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어른, 장모님 이런 분들 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장인어른, 장모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 힘든 경우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겠죠 그리고 혹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남자들은요 여자들처럼 마음이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 보면 내 아내를 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나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나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대할 때 너처럼 힘들지 않거든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와 어머니 사이에 생기는 고부간의 문제가 내 아내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문제인 거예요 이두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 중간에 낑긴 내가 너무 불쌍하고 한탄스럽단 말이죠 근데요 거꾸로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사실 남자들 때문에 생겨요. 나하고 내 와이프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내 어머니하고 내 와이프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. 결혼할 때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내가 중간에 낑겼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부간의 문제는요. 해결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돼요. 이 고부간의 문제는요. 남편틀 때문에 생기고 내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라 인지를 해야만 해결 방안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내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 변명을 해줍니다 아내를 위해서 변명을 해줘요 엄마 그건 그래서 그런게 아니야 걔가 그래서 그래 이런 변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내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나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머니를 커버하고 혹은 내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남자 입장에 서 생각해보면 아니 맞는 일을 한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가 말하니까 난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 그건 오해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거고요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그거 오해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까놓고 보면요 결국에 양쪽에다 불만 집힌 거예요어 싸워라 싸워라 하고 막 불을 지힌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요. 아내와 시어머니가 아니고요. 아내에게 멋진 남편, 엄마에게 좋은 아들이 되려고 하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. 왜 중재를 하려고 하세요? 중재를 했으면 마무리를 져서 온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한 행동이 어떤 일이 됐냐면 양쪽을 더 치열하게 싸우게 하고 더 미워하게 만든 결과를 만들었잖아요. 아니 나는 진짜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?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만 망가지면, 남자들만 망가지면요, 둘 사이 좋아지거든요. 어머니가요, 아내 욕을 하면요,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. 어차피 보호 못한다니까요? 그냥 어머니 편을 드세요. 맞아 엄마, 걔가 좀 그런 게 부족해. 엄마가 이런 게 좋지. 엄마가 좀 이해해줘. 마무리를 엄마가 이해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아닌 것처럼 반박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더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질 거예요. 자, 이걸 똑같이 아내에게도 적용시켜 볼까요? 아내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? 그러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. 아, 그래.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지.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.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줘. 마지막에 이해해 줘와 붙이면 될 거예요.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라고 계속 반박을 하니까 아내는 엄마 편 둔다고 속상해 할거 아니에요. 자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잘 생각해주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. 엄마에게 아들은요. 이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. 그쵸? 그러니까 엄마는 양보가 안 돼요. 그리고 아내는요. 여러분을 보고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온 사람이에요. 역시 누구하고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양보가 안 되겠죠. 그럼 이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를 잘못하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상황으로 되는 거거든요. 어설프게 중재도 잘 못하는 게 문제인데 아내 어머니 이두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이해 능력과 마음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되게 낮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죠 엄마가 아, 답답해 내 아내가 아, 답답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수준처럼 생각을 못 해준다고 양쪽 사람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어머님은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탁하고 애걸하면 다 도와주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두 사람 다 어디에 무게를 둘수 없잖아요 그럼 이두 사람들에게 다 맡기세요 어머니가 아내 욕을 하면 엄마 편들면서 엄마 그래 엄마 그래 이렇게 동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는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?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머니가 이래서 나 힘들어 어머니가 이래서 좀 아쉽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좀 부족해 나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내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두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다툼이 조금 없어질 텐데 오히려 중간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정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욕하고 싶어지고 더 싸우고 싶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은요 두 사람 문제인데요 남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해결을 못할 거면요 나서지 말고요 해결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잠깐 그 순간에 히어로처럼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잠깐 이렇게 하면 뭐가 덮어지겠지 이렇게 가면요 궁극적으로는 폭발해요 어머니가 반찬을 싸우시면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바빠서 반찬을 제대로 못하는 면회를 체크할 수 있어요.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할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럴 때내 아내가 바빠서 그래요. 아,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사먹는 게 싸요.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그럴 때 엄마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 반찬 생각났다고 엄마는 정말 요리 잘하는 것 같다고 내 와이프도 엄마 요리 먹으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시간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만 얘기하세요 와이프가 책 잡히는 느낌 든다고 와이프는 편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와이프가 분명히 심기가 안 좋을 거예요.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신심기안 좋은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미 어머니가 오셔서 그 말을 하셨으면요. 이미 문제는 생겨 있어요. 와이프가 지금 표현을 안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먼저 다가서세요. 와이프가 말 꺼내기 전에. 미안해. 많이 불편했지. 힘들었지. 기분 안 좋았지. 그리고 그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가 이런 이런 분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참 미안해 그렇지만 이해해 줘서 나 당신이 너무 고맙고 우리 엄마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로 당신 채울게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이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나를 이해해 줄 아내라서 나 너무 고맙고 즐거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와이프의 서운함들이 녹아내리거나 그걸 누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남편에 대한 신뢰 먼저 쌓아야 된다고요. 물론 아무 문제 없이 둘 사이가 좋으면 좋겠죠. 근데 사람 일이 내 뜻대로 다안 되잖아요.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쪽 편만 정확히 드시고요. 또 한쪽 편이 서운해하면 그 수습을 하세요. 그 수습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면 다른 사람 편을 들 이유가 없을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되거든요. 그래야 나도 남편도 그렇게 숨 쉬면서 같이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앞으로 생기는 많은 고부간의 갈등 문제에서 남편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잘 체크해보시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보세요. 그러면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